감옥에 갇힌 죄수가 닭구름 소리를 듣는 꿈. 머지않아 추록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고양이가 닭장을 들여다보는 꿈. 고양이가 닭장을 들여다보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사람을 만나거나 재산을 보호해줄 관리인을 쓰게 된다. 공작새를 사서 큰 닭장 안에 넣는 꿈. 아들이 귀한 집에서 흔히 꾸는 태몽으로 컴퓨터, 공무원, 정치 쪽에서 활약할 임무를 낳음. 그릇에 닭고기를 분배받아 먹은 꿈. 상을 타거나 중책을 짊어진다 꼬리가 긴닭 또는 꼬리가 긴 새의 꿈. 꼬리가 머리, 어깨, 손 등을 지나가면 모친의 신상에 변괴한 일이 발생한다. 꿩 새끼를 닭 오리 안에서 같이 기르는 꿈. 한 집안에 배다른 형제나 시다른 형제를 두게 된다. 다민족 국가의 문화를 이룬다. 꿩 새끼를 닭장에 넣고 닭과 함께 기르는 꿈. 불청객이 찾아옴. 늑대가 닭 오리 등을 잡아 죽이는 꿈. 늑대가 닭, 오리 등을 잡아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도둑을 맞거나 기호세력에 의해 자기 일이 쉽게 성사된다. 닭다리를 묶어 놓는 꿈 직장이나 이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음 집수리를 미루기 닭고기나 쇠고기를 입에 넣고 씹어 먹는 꿈 어떤 답답한 일에 직면하게 된다.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는 꿈 질병이나 우한, 손실의 피해가 발생될 징조를 의미한다. 닭고기를 실컷 먹는 꿈 집안에 질병이 발생하고 우한이 들끓게 된다. 위통, 여행성 감기, 설사 등이 발생한다. 닭고기를 통째로 먹는 꿈. 닭고기를 통째로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식구 중 누군가 질병에 걸리거나 오한이 생기며 재산을 잃게 된다. 닭끼리 싸움을 하는 꿈. 집안과 직장이 시끄럽고 서로 의견이 상충된다. 시비, 싸움 소송 등의 갈등이 생긴다. 닭똥을 수북하게 모아놓는 꿈. 적금이나 갯더을 타게 된다. 재물, 돈 물품, 횡재 등이 생긴다. 닭발이나 부리가 부러지는 꿈.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전면 중단하게 된다. 실패, 해악 등 캄캄 절벽이다. 닭싸움하는 것을 구경한 꿈. 집안과 직장이 시끄럽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 시비, 사흥, 소송 등의 갈등이 생길 징조. 닭을 잡는 꿈. 닭을 잡는 꿈은 우연한 기회에 횡재를 하거나 아주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공모전이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에서 채택되어 상을 받는다. 닭을 잡아먹는 꿈. 큰행재수가 생길 꿈. 아니면 대중 앞에서 인기를 얻을 꿈. 닭의 깃털을 뽑는 꿈. 닭의 깃털을 뽑는 꿈은 뜻밖의 소녀를 보게 됨을 의미한다. 창피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큰 것은 아니므로 대범하게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겠다. 닭의 목을 비트는 꿈. 스스로 공경을 자처하고 있음을 암시. 닭의 발과 다리가 부러지는 꿈.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일이 모두 중단됨. 닭의 부리를 잘라내는 꿈. 탁월한 언변으로 일을 성사시키고 어려운 일을 설득해 쉽게 성사시키는 꿈. 닭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꿈. 닭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꿈을 꾸게 되면 구설수나 손재수가 있으므로 특히 언행에 조심한다. 닭이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는 꿈. 직장에서 물러나야 할 일이 발생한다. 닭이 나무에 오르거나 황새가 나무에 앉아있는 꿈. 지위가 향상되어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거나 주어진 일이 순조롭게 풀림. 닭이 나무에 오르는 꿈. 주어진 일이 잘 풀리고 지위가 날로 향상되어 장차 단체의 우두머리가 된 닭이 날개를 치고 깃털을 가다듬는 꿈 지위나 사업에 연관된 발전, 성취와 안정의 기쁨이 따르게 된다. 닭이 뱀에게 친친 감겨있는 꿈 닭이 뱀에게 친친 감겨있는 꿈을 꾸게 되면 질병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직장을 잃게 된다. 닭이 변해 봉황새가 되는 꿈 가난 속에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당당히 입신 출세하게 된다. 닭이 시체를 쪼아먹는 꿈 집안 식구들에게 건강상의 문제 등 좋지 않은 일이 생김. 닭이 알을 낳는 꿈. 개업시험 문서 등경사스운 일을 맞이하게 된다. 닭이 오리나 거위 등과 싸워 상대를 죽이는 꿈. 닭이 오리나 거위 등과 싸워 상대를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집안에 즐거운 일이 생기고 장애 또는 고민 등이 해결될 징조다 닭이 자신의 집에 지붕 위에서 크게 운 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장차 좋은 이득이 있음. 닭이 지붕 위에 동지를 틀고 앉아있는 꿈. 집안에 시끄러운 말썽이나 구설이 발생되어 심각한 장애와 손실을 칠게 된다. 닭이 지붕 위에 올라가 울거나 닭이 우는 소리가 요란한 꿈 닭이 지붕 위에 올라가 울거나 닭이 우는 소리가 요란한 꿈은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는 꿈이다. 그러나 새벽닭이 힘차게 새벽을 알리는 꿈이라면 어려운 일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되거나 정신적인 각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닭이 하늘을 날라 다니는 꿈 입신 출세하게 될 길몽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 닭이 헛간이나 창고 또는 큰 나뭇가지의 높다란 곳에 동지를 틀고 앉아있는 꿈 사업과 지위의 발전, 향상과 집안 살림의 안정, 융성 등 부기를 얻게 된다 닭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꿈 재물이 줄거나 혼담이 깨지는 흉몽입니다 닭이나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꿈 문화생이나 부하 세력을 양육하게 될 것이며 여러 사업에 투자할 일이 생기게 된다 닭이나 오리 등을 잡아먹는 꿈 닭이나 오리 등을 잡아먹는 꿈은 만사가길라며 병자라면 완쾌된다. 닭장 속에 닭을 노리는 고양이를 본 꿈.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이 나타나거나 재산을 보호해 줄 고용인 채용하게 될 암시가 있는 꿈입니다. 닭장을 들여다보는 고양이를 본 꿈. 물질적, 정신적으로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일들이 나타날 징조. 독수리매, 솔개 등이 집에 있는 닭을 채가는 꿈. 집에 재물을 잃는 손재수가 있고 식구 등한 사람을 잃게 된다. 독수리로 변한 자신이 여러 마리의 닭을 물어 죽이는 꿈. 적이나 경쟁자에게 항복을 받아 냄. 두 마리의 닭이 싸우는 꿈. 시비나 언쟁이 생겨 주변 사람과 말다툼이 생길 꿈. 언행에 조심하고 대인관계를 신중히 하게 많은 닭들이 모이를 먹는 꿈. 많은 닭들이 모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고생과 난관을 이기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 분주한 나날을 보낸다. 내가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닭을 물어가는 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세력의 일부나 재물을 강력자에게 강탈당하거나 버느리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시집을 가게 된다. 사기그릇에 닭고기를 얻어먹는 꿈 사기그릇에 닭고기를 얻어먹는 꿈을 꾸게 되면 현상공모 등에 당선되어 상을 받거나 중책을 맡아 일을 처리하게 된다. 새벽녘에 닭이 우는꿈 여성은 문서나 돈과 관계된 일은 투자한 대로 성공을 한다. 암탉이 알을 낳는 꿈 개업시험 문서 등 경사스런 일을 맞이하게 된다. 여우가 닭을 물어가는 꿈 교환한 사람에게 일거리나 작품에 관한 일로 사기를 당한다. 자기가 짐승이 되어 닭이나 새쥐 등을 물어 죽이는 꿈. 자기 또는 상대방의 일거리나 권리, 작품 따위를 성사시킬 만한 권리와 수단을 갖게 된다. 자신이 기르고 있던 닭의 주둥이를 자르는 꿈. 자신이 추진 중이던 사업상의 계약이 성립된다. 자신이 독수리 같은 날 짐승이 되어 닭을 물어 죽이는 꿈. 자신의 권력이 거대해져서 상대방을 멸하거나 어떤 일거리를 성사시킬 수 있다. 장닭같이 생긴 꼬리 없는 붉은색 껑이 날아든 꿈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찾아온다 장닭이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우는 꿈 앞길이 밝게 열리고 가업이 번성하며 지위가 높아지고 구하는 소망을 순조로이 달성하며 영화를 누리게 된다 장닭이 우는 소리를 들은 꿈 세인의 관심을 받게 됨 장닭이 두려고 덤비는 꿈 괴한에게 시달림을 받거나 질병에 걸리게 됨 장닭이 허공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보는 꿈 운수가 트이고 재물과 명예가 번성하고 경영하는 일에 온만한 발전 및 목표 달성이 순탄하게 이룩된다. 장닭이 힘차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꿈. 장닭이 힘차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 발전하고 농사는 풍년이 들어 큰 수확을 거둔다. 경사. 이 소식을 듣게 된다. 죽은 닭을 많이 가져오는 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좌절됨닭꿈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